안녕하세요 차원수련장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은 삼지보다더 더 조심해야 될 띠들이 있습니다 그 띠들 중에서도 범띠, 원숭이띠, 돼지띠 예, 요세 띠에 대해서 오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범띠입니다 범띠들이 잘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렇지 않은 띠입니다 그래서 이 범띠들 같은 경우는 올 한해 금전고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설1 1월로 인해서 간지수까지 누입니다 이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시고요 조심만 조심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너무 이분들이 자기들만의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는 주위와 소통이 잘안 됩니다 어 그렇다 보니까는 시비 붙을 수 있고. 그런 게 연결이 돼서, 이제 뭐, 경찰서를 들락날락 거릴 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대해서,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주의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자리 이동이 있습니다. 자리 이동이라고 해서, 그 이동수가 좋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분들, 특히 49세 가인생 여러분들, 이분들 하향합니다 그래서 뭐, 직장에서, 어, 뭐, 퇴직 아닌 퇴직을 하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있다가 밑으로 내려오는 경향도 있으실 거고, 네. 그런 거 있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사고수가 보입니다. 간단한 뭐 접촉사고라든지 접촉사고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주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고수들을 조금 매사에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건강적으로도 지금 안 좋다는 소리가 나는데 머리 쪽으로, 머리 쪽이라는 거는 뭐 갑자기 뭐 뇌출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뭐내진탕이 있는다든지 그게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바로 뭐 사고수로 인해서 머리 쪽으로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모든 게이게 고리에 고리,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삼대는 아니지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호랑이띠인데 잘될 거라고 생각을 조금 접으시고 많이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숭이띠, 예, 원숭이띠 예, 특히 변화이동, 예 직장이동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이동수 뭐 그런게 좋게 이 변화가 이루어지면 되는데 안 좋게 이런 이동수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원숭이들 같은 경우에 좀 잘난 맛에 삽니다 자기 잘난 맛에 예 그리고 겸손할 줄을 모릅니다 주위 사람들을 품을 줄도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랑 간의 구슬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현금입니다. 상반기 쪽에서 이미 그런 구슬수에 올라가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원래도 조금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올한 해는 더더구나 그런 것들을 많이 염두에 두시고, 올한 해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 이 주위 사람들 조금 많이 품고 가십시오. 조금은 남들한테 베풀지도 알고, 주위를 또 둘러볼지도 알고, 주위 분들 좀 챙겨볼지도 알고, 예, 그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도 술하고 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운주 안 됩니다. 이분들 고집 있, 있으셔가지고, 자기 잘난 맛에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술하고 연관돼서 차 사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서 절대 안 됩니다. 네, 자기 고집이 예가지고서는 자기 잘난 맛에 내가 턱하니 해놓으면 다될줄 아시는데 절대 올 안에는 문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조금 다 뭔가를 하실 적에 조심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돼지들 예. 예수 분들, 금전. 금전이 들어와도 나갈 일이 더 많이 생기는 격입니다. 예. 금전 거래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신인척 관계, 그런 데에서도 뭐, 자그마한 돈이더라도 그런 거래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투자 안됩니다. 한마디로 말을 해서 그냥 뭐 금전이라든지 올 한해는 그냥 쉬어 가십시오. 내가 가진 게 있으면 지키시고 그런 쪽으로 그냥 아예 그냥 손을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긍정운이 안 좋으면 원래 건강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고 요부 대지 분들 같은 경우도 건강운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어디가 뭐 갑자기 없던 혈압이 생기다든지 또 혈압으로 인해서 뭐 당뇨가 같이 온다든지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시기 전에 먼저 정기 건강검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범띠, 원숭이띠, 돼지띠들에 대해서 안 좋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안 좋은 부분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을 제가 짚어드린 거라 이게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들어오면은 그게 좋은 일도 다 나쁘게 돼버리는 경향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안 좋은 기운들이 있다고 해갖고 절대 좋은 일이 없지 않으시거든요 좋은 일도 같이 들어오면 나쁜 일도 같이 들어오기 마련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좋은 일들보다 나쁜 일이 더 많이 오니 조심하라고 제가 일려드린 거니까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으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사 생활하시다가 요런요런 요런 부분들을 조금 대비하고 그리고 조심하시라는 뜻으로 아시고 그렇게 한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